라고요. 방금 다섯 바퀴 더 전화 왔어요. 어디가 전저지 집? 처음 보면 형이 뒤돌아서 있어야 돼요. 오케이, 김석진 <웃음> 로로코스터 아니 이걸 보여줘야지 아니,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야아 아, 이걸 보여줘야지 아아 right, right. 지민이 랑관 상관없구나 롤로 코스터 롤로코스터롤로 코스 롤메몬써콜고라호 호랑 고, 지, 정. 뭐 뭐야? 다시. 한번 해봐. <웃음> 골, 고, 나나 랑, 랑, 고, 지, 정.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교 랑, 교, 지, 처. 교, 랑, 교, 지, 처. 야, 너, 너 구워주, 나 바꿔. 그 나, 바꿔. 야, 너, 나, 너, 나, 너, 나,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미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꾸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동은 이거, 이 재호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걸그렇다 치고 이거 이거 이거 하시면 안 되죠 X 하라고 아안 들리는구나 행동하시면 안하면 몸으로, 하면, 아, 몸으로 네. 표현하면 안 돼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점기의 괜찮은 미래가 이기의 공공장소 정조가족 이거 그냥 수강 입을 많이 못걸려 용설도 공공장소 종+ 종 탈주 종+ 종 나루 종족 탈주 <웃음> <종종> 나루? <웃음> 종족 날주가 뭐야 종족 날주 종족 날주 종+ <웃음> 종날수 종+ 종날수 <날쑤>? 노조 탈출 체지슬지슬지체지슬지슬지 슬슬 슬슬 이거 쉬워요.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네. 잘 생겼다. <웃음> 잘 생겼네. 장. 잘 생겼네. 내 가수 하러 왔는데 그까지 하나 야 되니? <웃음> 잘 생겼네. 오 어? 좋. 어? 오케이 어? 어, 좋다. 네 그래 줄게. 잘 생겼네. 달래 보래. 얘가 못 하네. 얘가 못세요 얘가 못해. 어, 네. 장첸 연애 장첸 잘 생겼다. 와. 와! 와! 대박. 잘한다. 계속... 와, 잘한다. 왜? 봐. 알았어? 맞았어? 맞았어? 잘해, 잘해. 얘가 못 하네. 얘가 못 하네. 잘해. 잘했어. 천년에야. 반 잘했어. 자, 이거 어렵죠? 야, 아, 진짜 소, 보, 로, 빵. 오보로빵 <웃음> 소보로빵. 천천히, 천천히. 소, 보, 오보, 로, 오. 오보 빵. 빵아 소보로빵 오케이 소보로빵 자자자 좀더 들어 두 번만 더 들어 <웃음> 좀 소보로빵 <느르려. 웃음> 소보로빵 oh. <웃음> 뭔지 모르겠지만 맞았나 oh, Sorry b 스케이트 What 스 개 이! 3쓰레기꼬8는대비4 쓰레기팩! 쓰레기팩! 쓰레기팩! 어쓰레기5레기기7어시내기내기11레기13기기15기6 17 18 19 10 진네기패 치네, 기패 치네, 키패, 치네, 보나라네르보나라키르보나라패니 몬타나? 치르보나라네르보나라라패 치네, 나패 치네, 보나라. 네네 지미 여기 보내? 라지모라라지명 형이 진짜 못해 까르도나라까르도나라난 어, 솔직히 먼저 모르겠네 대박이다 근데 <웃음> 그지명이 진짜 양, 대, 그 300. 눈치가 양대300양대300양대300 양대 양대 양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라고 <웃음> 양 대산맥. 아 진짜 미치겠다. 양대산맥. 아 임무형만 똑같이 할게요. 한마음이다. 양대산맥. <웃음> 자 진짜 <웃음> 이거 어. 듣고 맞히면. 하! 하! 기본백반. <웃음> 양대산맥. 본백반 <웃음> 양대, 양대, 양대. 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대, 양본맛대 양대, 양대, 양대. 양 끝, 야, 네, 네, 네, 네, 네, 네, 야, 끝, 대 끝, 끝 양대, 양끝 양대, 양대. 양대, 네. 끝 끝. 서가 끝났다고. 와 박지민 진짜 못해 미안해요 양래야 너 진짜 못해 나세 번이나 맞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를 진영이 완전 다시 살렸어 장첸연애 잘생겼다 라지모라라까르도나라 마+, 마트? 아, 마 우리 안 돼, 뉴 아+ 트 케르 아자 우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 이거. 아, 우우 아이 우우우우 아, 우우 아이, 우아우아이우우 아이. 안우우우우우우아우우 아성, 아이, 마, 아이야. 트. 아이, 우 아이 아안아성왜두 글자야? 첫째어네 oh, 글자 안성맞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나 오케이 내선 okay, 박스 야 진짜 안 들어? 박스 박스 하지말지 바꿀까? 바꾸자. <목소리> 강력 접착제. 나도 나. 야 이거 안되겠네 어, 어, 어, 어. 아니 이게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아야 아니, 우리도 어렵어. 뭐냐? 형아 다섯 글자야. 제발. 강력 접착제. 다섯 글자. 강력 접착제. 오케이 다섯 글자. 오케이 강력.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모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이모양이모양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 음, 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웃음> 자 오케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아 진짜 알아듣겠다 내안 외쳐라 모르겠어 뭐르겠어 <웃음>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아, 그래. 라라라라라라 이거 쉽다. 예예예기 예, 예, 예. 전기 장장판 장. 전기 전. 전. 전. 전. 기. 장판. 장. 전전전천기기장장판판 전기 장판. <웃음> 아, 좋네. 아싸. 천기 장판 전기장판 전기자판 어? 잠깐저 발음이 틀려 발음이 틀려요 전기자반이 어있어야 대단하다 <목소리> 이거 정장만으로 야, 야, 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야 이거 어렵다 작심 3일 어렵다 한번 3일밖에 못 간다 가고 가거 가고 작심아 그거, 그거, 그거. 아, 설명하면 안 되지 삼일 작심삼일? 어자자심삼일작심2일 오케이 2 2 2자 오케 오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답답2 2 2 2 2 2 2 2 2 2 2야2 2 2 2 2 2 2 2 2 리! 잠! 자! 리! 잠! 자! 리! 아, 어려워! 안 들려? <웃음> <웃음> 자, 어, 네. 바꿔봐. 0078? <웃음> 야, 야 그, 모, 그 모음 똑같은 게두개 나온 게 어렵다. 어, 어려워. 모자라구, 모자라구. 00! 오! 공 오 칠빵 00 어. 공. 공. 칠빵 오, 공공조칠 <웃음> 칠빵 00 칠빵 <웃음> 네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할까? 응? 내가 할? 나나잘맞잘맞춘대아 내가 저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건데. 거야, 그지? d a 머신 딸기 먹기. 뭐야? 잠깐만, 뭐. 가까이 좀 그만 와봐. 뭐야? d a 딸기 먹기야? 딸기 먹기. 딸날기먹뻥벌시 딸기 먹지. 뭐? 날이 뭔데? 딸기 먹지 <웃음> 날이뭐 지? 뭐 지? 뭐 지? 뭐 지? 날이 뭐지 날이 뭐지 그러는 거야? 딸기뭐신 달려라 방금 아 전혀 모르겠다 아 태형이 이거 할수 있을 거야 딸딸려 달력 라 달력 뭐? 달려라 달력해 방탄 달려라 아, 달력해 방탄. 방탄 그렇지 달려라 방탄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달려라 <웃음> 방탄 달려라 방탄 오. 달 목하면 뭐안 돼요 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여라 파아 왔어 왔어. 블이 얘랑 뭐 맞죠? Blueberry, blueberry. 근데, guys, 형이 잘하잖아. 블루베리 b 루베리 아, 블루베리? 오케이, b 오케이, 오케이. 청구. 청구. 자신 없 잘하지. 필루 어필 루팔팔필 p i 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 l p 필우 l p i l 필 p i 배. 기. 칠. 전. 팔. 기.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끝! 정기 형님! 야, 축하드립니다.